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Q&A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데기를 하다가 화상을 좀 크게 입었어요 흉질까봐 지금 밴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바로 Q&A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너무 예뻐요 무슨 뜻인가요? 제 이름은 상서로울서자에 호아로울 호호자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의 정확한 나이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의 정확한 나이는 스물아홉입니다 모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여성의류 쇼핑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 모델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모델 경력은 3년차입니다 키가 커 보이시던데 키가 크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키가 아주 큰 편은 아니고 평균 키거든요 176cm이고 그래서 <웃음> 딱히 제가 조언을 해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저도 알고 싶네요 발 사이즈 질문을 주셨는데 발 사이즈는 250사이즈예요쌍커풀이 없으신가요? 저는 쌍커풀이 없어요 초쌍꺼풀이 살짝 있는데 티가 잘 안나요. 가장 자신있는 얼굴 부위는 어디인가요? 어, 사실 저는 가장 자신있는 부위와 가장 자신없는 부위가 같아요. 어디냐면 바로 눈인데요. 이게 오락가락해요. <웃음> 그러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외동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저보다 두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모델 하기 전에 직업은 어떤 거였나요? 모델 직전에 직업은 여성의류 쇼핑몰에서 촬영 보조 일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직업은 군대에 있었고 또 군대 전에는 캐릭터 디자인을 했었어요. 꿈이 피팅 모델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명확한 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제 성격과는... 정반대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 앞에 서는 거를 그렇게 즐기고 좋아하고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모델 일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은 모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그리고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델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기뻤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모델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한 점은 정말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실 때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뻤던 점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을 때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좋게 볼순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걸 느낄 때 정말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계절이 바뀔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추울 때 옷을 촬영하는 게 힘들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겨울옷을 촬영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길진 않은데 그 짧은 간절기 타이밍이 날씨와 정반대의 옷을 입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시기가 정말 좀 힘들죠 실내 촬영이면 상관없어요 더우면 에어컨을 틀면 되고 추우면 히터를 틀면 되는데 야외 촬영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계절이 바뀔 때 야외 촬영을 할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모델 일을 하면 옷을 많이 받나요? 이옷 협찬 가능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먼저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먼저 협찬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편이신가요? 아니, 아닌데? 신경 쓸 때도 있고 <웃음> 안쓸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강아지랑 고양이 둘 중에 비슷한 걸 고른다면 저는 강아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오리 꽥꽥 팬클럽은 <웃음> 언제 생기는 건가요? 저도 알고 싶네요 <웃음> 원래 전공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미대 입시 준비를 하다가 대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는 도저히 엄두가안 나고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캐릭터 디자인을 계속 하다가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인가요? 저는 천안공업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과는 건축과였어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닮으셨나요? 엄마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형은 아버지를 닮고 눈코입은 어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셨나요? 네 저는 육군포병 출신입니다 지금은 예비군 5년 차입니다 몇살때 군대를 가셨나요? 저는 22살 때 갔어요 좀 일찍 간 편은 아니죠 최대한 일찍 갔다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구독자 애칭은 정하셨나요? 사실 제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대충 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길게 했는데 하나는 동년배들 <웃음> 또 하나는 청개구리에요 어, 이유는 제가 저 자신을 아지나 아니면 아저씨라고 소개를 하는데 다들 자꾸 형이라고 형이나 오고 이런 식으로 제 말을 잘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건 청개구리다 해서 청개구리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안 들을 거 아니까 청개구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거주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충남 천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마주치면 인사해도 되나요?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무조건 인사해 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어디신가요? 일이 없으면은 무조건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라 일이 있을 때 서울 강남 쪽에 주로 갑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거에 만족하시나요? 서울로 이사갈 생각은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천안에서 쭉 살았어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 살다가 천안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아주 잠깐 타지역에서 살긴 했었지만 거의 천안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천안이 편하고 좋죠 사실 서울로 이사갈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일 잘생긴 남자 연예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델 차승원씨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모델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그냥 깔끔 남친룩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었는데 모델일을 하다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가지 스타일을 입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지금은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이고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을 꼽자면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옷은 어디서 사시나요?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떻게 되세요?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가성비 위주로 쇼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취미나 특기가 있으신가요? 취미는 우리랑 같이 캠핑하는 거를 좋아하고 음, 특기는 겨울 되면은 보드를 타러 갑니다 스노우 보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 무엇인가요? 정말 정말 과분하게 멋있는 별명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어떻게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어요 다 마음에 들지만 저는 그래도 아저씨로 남겠습니다 요정이 된 계기는 <웃음> 무엇인가요 저는 요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웃음> 아저씨라고요 아저씨 <웃음> 쉴 때는 주로 뭘 하시면서 지내시나요 저는 오리랑 TV 보는 거를 좋아해요 돈은 어떻게 벌고 계신가요 저의 수익은 모델 일이랑 인스타그램 협찬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 수단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시작을 한게 아니라 제 헤어스타일 관련된 질문을 평소에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다 일일이 한분한 한 분씩 답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드릴 만한 양이 아니라서 아 영상을 그냥 하나 만들어서 아무데나 올려야겠다 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어디다 올리지? 하다가 그냥 유튜브가 요즘 흔하니까 유튜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거였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다들 좋게 봐주셔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책 조곤조곤 읽어주는 콘텐츠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책이랑 좀 친하진 않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으신가요? 정말 재밌고 <웃음> 많은 댓글들을 많이 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나 10대 청년인데 내 동년배들 아저씨 다 좋아한다 <웃음> 이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제 채널명도 바꾸고 구독자명에 가장 영향을 줬던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정 어플은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보정 어플은 픽스아트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댓글 읽기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네요. ASMR 의향이 있으신가요? ASMR은 우리랑 함께 해보고 싶네요. 평소에 댓글 다실 때 말투가 너무 예쁘신데 지인들에게도 다정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지인들에게는 욕도 자주 쓰고 그냥 구수한 말투로 소통을 하는 편이죠 <웃음>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으신가요? 액션을 주로 좋아합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해요. 소주 한병 정도가 딱 적당히 마시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무엇인가요? 프링글스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베스킨라빈스에서 무엇을 드시나요? 전 항상 슈팅 스타를 먹습니다 미용실 가서 머리 어떻게 잘라 달라고 하시나요? 저는 사실 미용실을 안 간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 군대에 있을 때 이발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블럭도 그냥 알아서 혼자 하고 있고 윗머리도 그냥 숯가위로 대충대충 대충 자르는 식입니다 평소에 집에서 앞머리가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그냥 쥐 뒤로 꽂아넣습니다 지금 앞머리 기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앞머리가 입까지 옵니다 속눈썹 길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글쎄요 <웃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 옷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여성여성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캐주얼하게 청바지에 티셔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힙하게 입는 스타일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니시는 피부과가 있으신가요? 어,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러 다니는 피부과는 없고 주로 이제 점을 빼러 가는 정도입니다 특별히 가는 곳은 없습니다 아직도 질문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시 Q&A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